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인포그래픽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강의를 갈때그 강의를 담당하시던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아 제가 이메일 작업물을 만들었는데 이 작업물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담당자 분들이나 뭐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 때 알려드렸던 아주 손쉽게 내가 가진 자료를 도식화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강의 자료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육명 이렇게 해서 인포그래픽스 교육일정 교육내용 준비상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뭐냐면 보통 이런 거는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교육명과 교육일정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쳐서 해주시고 그리고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탭키 있죠? 탭키를 눌러서 약간 이렇게 들여 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명 아래에 2020 이것이 속해 있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엔터를 치고 그리고 만약 에 탭키가 좀 어려우시다면 여기 홈탭에 가시면 여기 단락이라고 있어요 단락에 가면 목록 수준 늘림 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아시겠죠? 탭키를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안쪽에 있는 거또 엔터 치시고 탭 엔터 치시고 탭 하나하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었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고 엔터 탭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교육명과 교육일정 등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도식화 시킬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도식화 시킬 거냐면 바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볼 거예요. 아주 손쉽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탭 여기 달락 여기 상단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자체를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세로 블록 목록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 바뀐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안쪽에 있는 이 교육명과 교육 일정 교육 장소 이런 것들만 따로 선택해 줄게요 Shift 키 누른 채 따로 선택해서 이것을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쪽만 크기가 작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포그래픽스 이런 텍스트 상자들도 좀 크게 만들어 줄 건데요 가끔씩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갔을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점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쉬프트키 누른 채 오른쪽에 있는 이 상자 자체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홈탭에 있는 이 글머리 기호를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신 뒤에 전체적으로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교육장 출입 이런 것들도 사, 상세하게 하나하나 그리고 글꼴을 어떻게 바꿔 줄 거냐면요 저는 교육명 교육 일정 등 제목 부분은 굵은 글꼴로 바꿔 줄 겁니다 굵은 글꼴 중에서 저는 어떤 글꼴을 좋아하냐면 바로 S-Core Dream체 그것도 제일 굵은 이 블랙 이 글꼴을 좋아합니다 자, 에스코어 드림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 눈누.cc라는 사이트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글꼴은 조금 더 얇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라이트체 바꿨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색상 변경 가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색상 변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어두운 색 채우기 2로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톡 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스마트 아트를 도형으로 변환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끝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크기를 변경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글꼴 크기도 조금 더 키워 주신 뒤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변환, 도형으로 변환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탭이 없다면 그룹 해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룹 해제 다시 한번 그룹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각자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편집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색상도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저 왼쪽에 있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아,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슬라이드의 크기 자체를 변경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조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새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는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비율과 크기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예를 들어서 너비가 15cm인데 높이가 한4 0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하로 긴 슬라이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내용 집어넣고 방금 전에 제작했었던 이 자료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Ctrl C 그리고 Ctrl V를 눌러주신 뒤에 Ctrl G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그룹화 시켜서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했더니 글씨가 다 깨지죠?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글꼴 크기를 같이 작게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작게 보일 텐데 이미지를 크게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웹 페이지라든지 정보 같은 것을 손쉽게 도식하는 화 방법을 배워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글만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손쉽게 도식화 시키는 방법을 배워 봤는데요 이 자료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셔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도식화시키고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텍스트가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상단에 있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탭키를 눌러서 목록 수준을 늘림으로써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배치를 할수 있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쌤 파워포인트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